한보름, 이홍기와 결별 후 근황은? 배우 한보름이 FT 아일랜드 이홍기와 공개 열애 사실을 알린 지 3개월 만에 결별해 화제인 가운데 최근 근황도 눈길을 끈다. 한보름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프로필 촬영. 앞머리가 너무 빨리 기른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. 공개된 영상 속에는 프로필 사진 촬영 중 카메라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 앞머리를 만지는 한보름의 모습이 담겼다. 특히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그녀의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. 한편 이홍기 한보름은 지난해 11월 열애를 인정했다. 두 사람은 2014년 방송된 SBS 드라마 모던파모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공통 취미인 볼링을 통해 인연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하지만 열애 3개월 만에 동료로 돌아갔다.